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디서가 뭔가 들은 것 같아 어, 붕, 어, 붕어의 기억력이 2초래요 어, 그러니까 2초마다 신세계인거지 붕어 입장에서는 어, 탁 골목길을 돌았을 뿐인데 신세계야 탁 골목길을 돌았을 뿐인데 신세계야 근데 그 안은 뭐예요? 그치 그래봤자 어항 속이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붕어 입장에서 갇혀서 사는 입장이니까 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기억해봐 그 갇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야 음.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서 너무 힘들잖아요 어, 일이라는 틀, 어, 어떤 리더라는 틀,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틀, 이별이라는 틀 그런 틀들이 다 기억이 나니까 힘든 거잖아 음, 그렇다고 붕어의 삶이 아름답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 삶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추억할 수 있는 그한개 하나로도 인생에서 힘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한때는 나의 반쪽이었던 너, 아직도 그 마음 속에 내가 있나요? 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어,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뭐이 사람 있고 새 삶을 잘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때는 잊은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음, 좀 지치기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옛 추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겸사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내 말인가요? 아니야 카드 나오는 대로 쭉 한번 홀른 거야. 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이게 다, 쓸데가 있어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어, 세상에 음, 쓸데없는 말은 없어요 어, 리딩에 있어서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축그 기억을 갖다 뽑아내는 거거든 카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볼까요? 음.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여섯 개 나온 카드가 여러분의 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카든지 모르겠어요 음. 한때는, 그러,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적에, 어, 한때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 잊고서 나름대로 잘 지내려고 애를 썼던 건 맞고, 처음에는, 음, 뭐 헤어졌을 그 당시에는 어쩌면은 일에 몰입이 더잘 됐을 수도 있어. 음, 여러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일이 지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지쳐서 그냥 그 벤치에 딱 주저앉아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그 어디 있잖아요 커피 한잔 딱 두고 딱 주저앉으니까 고단한 몸을 쉬기 쉬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해서 딱 주저앉아서 다뭐 한잔을 놓고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문득 어 여러분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떠오르면서 뭉클했던 그런 기억들 아 이때는 서로가 이렇게 어~ 사랑이었는데 서로를 이렇게 아꼈는데 어~ 너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엔 우리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 그냥 그 문득 들다 보면은 그 샘솟아 오르는 어떠한 그런 추억들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그런 면에서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할까? 어, 자, 다시, 뭐, 연락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 라는 어떠한 그 갈등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 문득 여러분이 생각날 때면. 음,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런지. 왜? 나는 이게 참 그래. 그냥 왜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립다 말을 못해. 어. <웃음> 자기 깎 갖고 왜 말을 못해. 그리면 그립다. 인생 짧은데 뭐하러 이렇게. 응. 어. 그갈그 자기 번뇌지 이거는 자기 갈등 속에서 음, 자꾸 눌러 눌러오면서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음, 여기는 정말 회복이 불가한 건가요? 난 진짜 그렇게 부른다. 왜 회, 에, 그렇게 보른게 그걸 묻고 싶어. 진짜 이 커플은 회복이 불능인가. 왜 그랬을 수밖에 없었나.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이렇게 문, 문, 문득 문 문득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갖다가 억눌러야 되는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지. 이게 뭐죠. 갑순이하고 갑돌인가요. 음. 저기 뭐 젊은 친구들 갑돌이하고 갑순이 얘기 아는, 알아요? 어,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음,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는데 갑돌이가 어느날 딴 년한테 장가를 가버린 거야. 장가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어, 울었고 그 갑순이도 화가 나서 시집을 갔어. 시집간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다는 그런 그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있어요. 음, 그런 거야 혹시? 어, 서로 헤어지고 나서, 어, 서로한테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차고 앉아가지고, 가끔씩 물려오는 그리움 속에, 자기 자신을 갖다 자꾸 억누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어, 내가 여길 쭉 보는데, 왜 이걸, 왜 헤어져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이 그, 이, 이게, 솔직히, 갈라고 먹으면 갈수 있는데,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 어, 그래서 갑돌이하고 갑순인가? 그런 거지. 음. 그냥, 얼떨결에 누군가를 갖다, 어, 내 사랑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곁에 두었나? 어, 다른 미래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못 간다라는 거, 어, 말할 수도 있지. 어디 봅시다. 음 그런 거 같은데 어 다른 미래가 곁에 있기 때문에 어그 거기에 묶여 있어서 가지 못한다. 이게 꼭뭐 다른 남친, 다른 여친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음뭐 어,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 어 어쩌면 그거예요. 음. 상대방이 안 놔주든지 내가 그걸 못 놓든지. 어. 어 어떤 집착 뭐 이런 거겠지. 음. 이게 헤어지고 나가지고 조금 그래도 자기 그그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자기 명상의 시간은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저기 뭐야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청한 건가 이 사람은요 어 행복하지가 않아. 어 행복하지가 않고 쓸쓸하다라고 해야 되나? 음 생각도 많고 왜 이런 선택을 했냐라고 하, 어, 한다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어그 아,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도 사랑했지만 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만 갖고는 살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을 쫓은 거다라고 봐. 어, 돈을 쫓고 좀그 물질이 물, 꼭 물질이 풍요함으로써 그 행복을 가져올 수 없지만 물질로 인해서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높은 삶의 질을 더 추구한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미래를 곁에 두었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런데 그 다른 미, 그또 다른 미래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라고 꼭 보여줘요. 여러분들을 두고 고민을 했냐, 안 했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정작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크게 저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만큼 철저하게 이기적이 됐을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서는요. 어,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봐. 음, 왜 행복하지 않겠어. 너무 여기서 본다면 은 상대방하고 이 사람이 참 애매모호하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 없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만 급진전된 관계가 아닌가라 그렇게 알고 보여요 음, 여러분들하고는 이 주제가 그렇잖아요. 한때는 음, 한때는 저기 뭐, 어 나의 반쪽이었던 나의 반쪽은 뭐야? 너와 내가 마음을 나눴던 사이잖아요. 여러분하고는 마음을 나눴지만 이 사람 음, 지금 이 현재 이 사람하고는 조건 때문에 급. 어, 급진전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고이, 고민은 엄청나게 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다라고 봐음 근데 이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음 상대방이 갑질을 할 수도 있겠어 어 내가 갔는데 상대방이 갑질을 할수 있게 무슨 갑질이냐라고 하면은 어 그런 거예요. 어, 네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상대방은요 어떤 인간적인 정이나 이런 거는 엿볼 수가 없어. 인간적인 정이란 그런 거 그런 건 엿볼 수 없고 굉장히 원리 원칙적이고 물론 이 사람이 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도 알아. 서로 조건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어떤 행동적인 문면이나 결단적인 부분에서는 상대 쪽에 더 칼자루가 지어진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나 알콩달콩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순전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것 같아. 너, 너, 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네가 필요하고 뭐 그런 조건에서 한것 같은, 만난 것 같은데 행복하진 않아요. 음. 행복하진 않다. 어디 봅시다. 이 사람 후폭풍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참고 있어 지금 현재 여기 카드 여기까지 뽑았을 때는 이, 이 상대방의 갑질에 갑질에 조금 참고는 있어요 참고는 있고 왜그 정도도 참을 거 없이 남의 걸 갖다가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 어, 자기도 자기 노력이 필요하잖아 참고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은 결국에는 빠한거 아니겠어요? 뭐 맨날 여러분의 추억만을 곱씹고 살겠지.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음, 이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겠다. 어, 그 무슨 무슨 우울함이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폭발을 할 수도 있겠다. 참다 참다. 왜냐면 이 사람은요 화를 갖다가 버럭버럭 이게 금방 금방 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꾹꾹 억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타입이라 이 상대방은 이 사람에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도 한계치가 오는 것 같은데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음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치가 온다. 이 사람 이이 이 남자가 많이 참은 것 같은데, 음 많이 참았는데 뭐뭐어쩌겠 있어 이 여자를 갖다가 당해내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남자 여자가 캐릭이 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남자는 발산이고 여자는 수용인데 이 여자 쪽에서 발산하는 게 너무 그냥 자기가 그냥 그뭐 완전히 여장부고 지맘대로야. <웃음> 아. 누가 자기한테 뭐 오더를 내리는 꼴을 못 본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그냥 막, 어 이러는데 이르, 이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지치고 솔직히 말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말대꾸를 해가지고 이사이 이 여자를 갖다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하고 있다가 천천히 이게 딱딱 어 하다 하는 타입인데 이게 이 사람이 천천히 조목조목 짚어내고 싶어도 상대방에서 먼저 따다다다다다 따다 따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팍. 아, 폭발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폭발하는 것도요, 조리 있게 안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감정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침착하게 잘 있다가 상대방이 말할 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자, 각자 도생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이러면서도 같이 간다는 게참 희한하네. 포기한 것 같은데? 어 그댄빌 저걸 갖다가 포기하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도요 그걸 갖다가 내색하지 못할 거예요 왜왜 왜 내색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요 내색하면요 어 초죽음 되지 여자가 사, 보통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좋다 그래도 저기 막뭐 좋은 티도 못 내고 그냥 꽉 잡혀서 살수 있겠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내 감정이 복받치다 보면은 감정이 복받치다 보면은 이게 조리있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조리있게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너무 말할 틈을 안 줘. 말할 틈을. 그렇다 보니까 몇 마디 꺼내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후퇴하고 본전도 못 건지고 후퇴하고 그러다 가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일만 하자라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꺼내낼 수는 없지. 음. 꺼내낼 수는 없다, 라고 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미 어, 다른 미래 다른 미래가 있고 이더럽고 치사해도요 이 미래를 갖다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상대방이 어, 긍정적으로 이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도 좋은 것 같아 음,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정 능력은요 크다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쪽 부모님 쪽에 제,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을 것 같은데, 어돈 때문에 다 참고 살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돈 때문에 참고 살아도. 그래서 어 한때는 나의 반쪽이었던 너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내가 있나요?라고면 하 있기는 있지만 못 들어와요 여기는. 어 만약에 이걸 뽑은 신 양반들이 실제로 그냥 여친이다라고 하면은요, 글쎄.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이라고 하면 못 돌아와 왜냐하면 상대방의 백그라운드 어,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입 닥치고 자기 일할것 같아 왜 그러냐 어, 이 사람 굉장히 물돈돈 돈 밝히거든 안그런척 하면서도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내가 악처장해도 그랬잖아 돈이 있으면 뭐다 그치 내 생활이나 어떠한그 라이프의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놓을 수 없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희미해지는 추억 속에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을 듯 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진짜로 어, 뭐 이 사람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겠지. 어, 참, 응, 기회주의자라는 그런 기, 기회주의자까지는 아니었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자? 어, 이 사람은 사랑보다는요, 사랑이냐, 물질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질을 택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음매 기주거 하면서 응, 그냥 계속 가요. 갈것 같아, 여기는. 음, 죄송해요, 폐폭해서. 어쨌만 뭐, 잘 살지는 못하지 싶어. 어, 간쓸게 다 빼놓고 사니까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라는 거죠. 어,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암튼, 씁쓸하네요. 어, 뭐, 인생, 뭐, 그렇게 길다고, 뭐, 저기, 만뭐 진짜 벨, 간쓸게 다 빼놓고 살고 앉아있네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간쓸게가 없을 거야. 아무튼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나의 반쪽이었던 너 음. 아직도 그 맘속에 내가 있나요 어디 봅시다 이거 노래 생각나지 않아요 아직도 그 맘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때요 난 서태지의 나알아요 <웃음> 그거예요 어디 봅시다 여기 있어 흠 음, 여기는 흙폭풍이온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흙폭풍이 와서 와, 여기는 어, 어, 저기 막백투더픽스퓨처 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 옛날에 그 생각난다 백 하면서 침 튀기는 그거, 그거처럼 침 튀기면서 그냥 돌아오고 싶어 하는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조금 성급했, 음, 조금 이별이 성급하지 않았나.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이, 그, 저기, 막, 좌충수를 뒀다라고 봐. 너무 성급했다. 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음, 이별이, 이별이 맞다. 너와 나의 관계에선 이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갔지만, 과연 그게 그랬냐? 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나는 보여. 어, 남아있다. 그치만, 지금 후폭풍이 왔는데 못 가. 당연히 못 가지. 그렇게, 어, 그렇게 오도 방정을 떨면서 나왔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어. 음. 그러면서 뭐뭐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면서 공시렁공시렁 되고 있어 공시렁공시렁 어떤 공시렁공시렁이냐면아 궁시롱, 내가 미친놈이지 응, 내가 미친놈이지 아 우리 파랑새를 두들 내가 도대체 뭐라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와서 가, 간다 갈 수도 없고 내가 온게 엊그저께인데 다시 간다 그럴 수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그러면서 지가 혼자서 그냥 사랑의 혼자서 세레나대를 혼자서 부르기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네 여기 사랑의 세레나대 <웃음> 이 사람은요 조금 경솔하게 가자마자 거의 바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와도 음 여러분이 안받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왜왜 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진짜 내가 어, 끝장을 내고 온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머리가 복잡하다. 어,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끝장을 내고 왔다라기보다는 그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음. 뭐더 이상 너하고 내가 감흥도 없다라는 거야. 즐거움도 없고 뭐 어디 놀러갈 때 이미 다 갔다 왔어. 다 갔다 오고 할 것도 다 해보고 뭐더 이상 뭐 새로운 것들이 없다라고 어,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빵찬것 같아요. 어, 빵 차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다리가 맞는 건지 난 그게 살짝 의심스럽지 싶어요. 음, 양다리가 양다리가 맞는지 그게 살짝 의심스럽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저 그, 그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업치고 냅치고 하다가 훌러덩 떠난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은데요. 훌러덩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훌러덩 떠났을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어 혹시 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여기도 금전 어 그런 것일 수 있어. 둘중 하나야. 네가 잘 사는데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도 어 나한테 뭔가를 갖다가 해 주지 않았다는 거? 어. 그런 거고 아니면은 어 내가 조금 어, 돈이 좀 필요했는데 네가 돈을 갖다가 안 빌려 줘서 그랬다는 거? 어 그런 거야. 돈 문제예요. 어. 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쩌면은 어디다가 무엇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학생일 수도 있잖아, 대학생. 어, 대학생인데, 여러분은, 그게 뭐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 복한 집에서 있기 때문에, 뭐든 잘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케, 니 응, 그래, 꼬투리 잡고 막 이래갖고, 그런 문제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만약에 20대가 아니고 30대, 40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너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돼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안 도와준 거 같아? 음. 안 도와주고 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지금 이이이 이, 지금 이 사람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수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 그럼 헤어져 하고 헤어진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되게 많이 한것 같아 음 이게 헤어질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어, 헤어질 문제가 아닌데 뭐 있던 걸로 헤어지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음이 옹졸해서 어 그랬을 수 있다라고 봐. 아니 솔직히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엄마 아빠도 안 도와주는 걸왜 여친 남친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냐고 안 도와준 그안 도와주는 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이지. 그걸 안 도와준다고 그거 갖고서 해 그게 헤어진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픈 거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안 빌려주는. 것도 그 사람 마음에서다 안불려줬다고 이런 나쁜 이런 너가 아웃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솔직히 빌려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 여기가 학생일 경우, 20대 초중반일 경우 여러분들이 뭐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거그 부모 부모를 갖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저 금수저였어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나한테는 흙수저도 없네 어. 수술한 걸 아예 자체를 물고 나오지 않았네? 그거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서, 그, 저기, 막, 뭐 자격지심이나 어떤 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상대방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연인이야? 난 그렇게 보는데? 연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 너는, 그, 너, 어, 너는 정말 좋겠다 하면서, 어, 저기, 막, 뭐, 그,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수저도 못 물고 태어났는데, 내 여친은, 내 남친은 금수저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됐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30대, 40대로 넘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개심째! 하고서 딱 해야죠! 이렇게 된 거야. 누가 겁난데? 와이 진짜 머리가 나쁜 거지? 어 누가 겁나? 헤어진다고 누가 엄매 무서워 헤어질지 말아주세요 이럴, 거,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후회가 막심해요 어, 후회가 막심하고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어, 여러분들은요 잘 지내요 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고 우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잘 지내고 있고 뭐뭐 뭐 외롭기는 해도 외롭기는 해도 뭐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뭐뭐 뭐 감정적으로 어떠한 센티하게 만들다거나 그런 거는 없지 싶네. 응. 그래서 어떡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멀리서나마 좀볼수 있는 게 아닌가? 응, 음, 볼수 있는,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미친 척하고, 가가지고, 어, 그거, <웃음> 미친 척하고 한번 가가지고, 안부나 물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어, 미친 척하고 아는 척 해볼까라는 거 없지도 않다라는 거야. 이미 미친 척하고 아는 척한 사람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걸 보겠어? 여러분들은 별로, 내, 그, 뭐, 미련이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미련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심? 저게 제가, 진짜인가? 어, 진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어,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공부를 듣다 잘하던가. 어, 저 공부도 엄치나 엄치나. 음, 그러던가 아니면 3, 40대면 은 직장에 빵빵하거나 이미 자리를 잡아놨다거나 내가 굳이 얘가 아니어도 아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왜 봤어요? 심심해서 음, 여러분은 지금 심심하다고 라 나와 어, 심심하고 그냥 그냥 보는 거야 이것저것 왜 그러냐라면 아 딱히 남자에 대한 아쉬움도 없어요 내 삶이 남자가 없어도 내가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내 삶은 너무너무 우아한데 음, 그냥 보는 거지 뭐나 같아도 그냥 보겠네 이 정도적이다면 음, 그냥 심심하니까 보는 거고 보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라, 여러분하고 입장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용서를 갖다가 구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받고 싶고 전처럼 좋은 관계로 이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다라고 봐요. 음 맞아 여러분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어, 그리움이 있다. 어. 내가 참 못났었던 나를 갖다가 용서를 해줄래?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뭐가 미쳤나봐. 어, 내가, 어, 내가 머리에 뭐가, 어, 자, 잠깐 머리에 마구니가 껴서 그래. 어, 마구니가 껴서 그러니까, 나를 갖다 어떻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실질적으로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겠고, 여러분의 입장은요, 이거를 보는 입장이니까 딱히 급하지는 않은 게 아닌가 싶네.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은 요 여러분이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꽤 되겠다 어. 여기는 쟤라고 해가지고 꼭뭐 다시 사귄다 만다 그런거는 없어요 그런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다시 만나기는 하겠다 다시 만나기는 하고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떠한 얘기나 이런것을 갖다가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이 사람이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요 뭐 그냥 가타부터 뭐 어떤 감정의 요동 없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급한 게 없다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유로울 수 있지 이 사람에 비해서 어. 그래 어디 한번 너는 얘기를 해봐 일단은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지 그니까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너어뭐 뭐.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진짜 비현실적인 거지. 비현실적이고, 어떠한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 다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는 건 사귀다는 게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두 사람의 간극을, 간극이, 그, 그러니까 한 사람은 현실에 살고, 어, 한 사람은, 어, 저기, 막 환상에 사는 거야. 어, 환상 속에 그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 이 관계가 과연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두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데, 음, 판이하게 달라요. 음, 그래서, 그, 뭐, 어떡하긴 어떻게이 사람 불안해 죽겠지.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 용서 안 해줄까봐 불안해 죽겠지. 일단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선 달달달달 달 떨고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면, 칼자루가 여러분 손에 있으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찔려 죽냐, 아니면은 계속 가냐. 이 사람의 그, 해피, 해피가 여러분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갑이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아, 네,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한때는 아예 반쪽이었던 너 아직도 맘속에 내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예스요 맞아요 그래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네, 이번 카드 내용 네, 리딩에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고르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나의 반쪽이었던 너 어, 아직도 어, 그 맘속에 내가 있나요 나라 그대여고 난 어디 봅시다. 네 여기는요 마속에 여러분들이 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요. 어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겠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뭐 노력을 하고 싶어도 그게 참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 만남에 있, 마, 다시 만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꺼려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카드를 보세요, 카드를. 어. 너무 이그이 그, 이 사람의 멘탈을 갖다가 반영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 어. 왜 문대요라고 한다면은 너무 카드 자체가 극단적이다라고 그래야 되나? 음. 카드가 저, 이 전반적으로 막 극단적이고 들쑥날쑥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반증해준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속에다가 꼭 자꾸 놓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은요. 어, 이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 그 사람을 갖다 놓지 못해. 근데 그것이 사랑이냐라고 보,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면 이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꽤 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갖다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사는 게 이렇게, 어이, 뭐야, 뭐, 이래. 뭐 약먹은 사람처럼.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어뭐 만약에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별을 이별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어, 조급해지는 마음, 불안한 마음, 뭔가 빨리 안 나면 큰일 날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는 보조 카드를 한번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속내를 갖다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음. 되게 불안해요. 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분, 귀문간살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 사주에 귀문간살이 어, 많지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닌가. 음, 뭐, 지금, 뭐, 충의 원진이 귀문간살이 딱 들면 인생이 이렇지. 음, 안정되지 못한 삶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불안하고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요즘 세대에 타연한 걸 갖다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혼처자를 종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도 헤어지지 못하고 오,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 뭐 매만 만나, 뭐술술 술 마셔, 기집질하고 뭐다 한다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드라는 거다라고 봐요. 드라는 어,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 여기는요, 어, 어디 봅시다. 의미 없는 어, 의미 없는 방, 의미 없는 방탕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자기 이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지 못해서 그냥 의미 없는 어, 방탕한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 오는 길에 허탈하고 허무하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에 참 나요. 어, 그러, 어. 그, 그걸 갔다가, 그렇게 방, 그, 허무하게 집에 돌아오는 그, 터벅, 터벅, 터벅, 술 취해서 비틀비틀, 터벅, 터벅 돌아오면서도, 여러분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다음날 내가 다시 터벅, 터벅 걷고 있다라는 거야. 그 생활을 갔다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헤어졌어? 음, 응. 근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여러분이, 이이런 성격을 갖다가 감당했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좀 감당하기가 힘든 성격이에요. 왜 감당하기가 힘드냐라고 하면요. 은 그냥, 뭐, 잠수 타고, 막, 이런 것, 뭐, 그러고, 막, 뭐 맨날, 어, 뚱에 있다가, 갑자기 화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해.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게 자기에 그렇게 거슬려. 그러면은 막씨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이지가 막야 하면서 막, 막 그런 막어 이상한 똘끼 가득한 행동을 가만히 있다가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어 진짜 자다가도 진짜 벌떡벌떡 깰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겠다 싶어요. 음. 성격이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음 그런 거지. 그래 내 나를 갖다가 음, 참아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 너무 지쳐 있다라고 봐요. 지쳐 있고, 음뭐 여러분하고 헤어져갖고 딴 여자가 없었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의미 없는 술자리라고. 의미 없어요. 음, 의미 없고 마음이 없어. 그냥.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만났던 것 뿐이고, 이 사람은 터벅터벅 터벅 집에 돌아오면서, 어, 그래, 그냥 나도, 어, 그냥 새로 시작하자라고 생각은 해요. 어, 새로 싱글쩍 하고, 그냥 더 이상 이런 의미 없는 생활은 그만하자라고 마음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봐요. 노력은 하고 있다. 여러분을 갖다가 떨어내려고 조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다 떨어내고서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새, 어,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싶 어, 제대로 된 뭔가를 갖다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는 것 같아. 어, 마음은 먹는 것 같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돌아갈 마음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잊으려고는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터벅터벅 그 발걸음 그 걸음 걸음 하나에 추억을 갖다가 발구서 어, 갔거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뭐 지랄 맞든 뭐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어, 저기 막그 가서 너의 자비를 갖다가 어, 구해볼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면 하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맞아 다른 사랑을 다른 그냥 에 그냥 다른 사람도 사겨볼까라는 마음이 순간 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게. 지배적이지 않아그 그렇게 그렇게 행동함을 할수록 그 발걸음 자체가 그 허무하다 그러나 어, 텅 어. 텅이 사람은 항상 텅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응 어, 그냥 내 파랑새한테 용서를 구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슬슬 생겨난단 말이야 그텅빈그 그 마음을 갖다가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용서라도 구해볼까 터벅터벅 터벅. 그럴까? 터벅터벅 터벅 그럴까? 어 나를 받아줄까? 터벅터벅 터벅 이러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왜 헤어졌냐 왜? 음, 근데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이 이 사람 성격을 감당하기는요.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그럼 바람은 필까요? 라고 봤을 적에 어, 아예 뭐안 핀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바람은 안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진짜 진짜 여러분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음,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마음 아프게 하려고 바람을 피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사귀면서 딴 사람을 피우기 사, 딴 사람을 만나기는 조금 그거는 이 사람이 그이 사람은 뭐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히면요. 은 다른 걸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갖고, 여러분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바람은 의도적인 바람은 필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은데도 어떤 호기심이나 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바람을 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핀 거라는 라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갖다 몰라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조금 복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그게 이 사람이 누구를 갖다 좋아서 품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품는다 그러면 이해를 할까? <웃음> 참,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바람에도 종류가 있어. 진짜 호기심에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 바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경우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바람기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 충성도가 조금 높아. 음, 충성도가 높다라고 봐요. 근데도 바람을 폈다면 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불만 표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버려도지. 그러니까 언 나가면서 언 나가면서 그 관심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음. 음,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미지수다 이런 거지.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지 그렇지만 자꾸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부질없는 거에 자꾸 이끌린다. 그무 무슨, 무슨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른데 자꾸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얘는 해요. 성격상, 어,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성격도 아니지 싶어. 음. 그래서 뭐 어떡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이별, 추억, 아픔, 뭐, 어, 뭐, 속상함,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어,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는 마음이 크다. 어, 딴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딴 데, 딴데 갈까? 라고 마음에 들다가도 자꾸 여러분한테로 마음이 어,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 진짜 마음이 많이 생각하네. 아직도 그 맘속에 내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예스 yes!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그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좀 그런 맘도 없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맘먹을 때마다 저,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꼼짝 닭살 도할수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봐봐 여러분들이 안 받아 주잖아 음, 여러분이 안 받아 주겠다라는 거지 음참 이게 슬픈 일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요 한눈을 판거는 여러분 때문이다 라고 이사람은 생각을 해요 어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그러니까 약간 고의성이 있다라고 봐요. 어 고의성이 있다.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왜왜 그러냐면은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데 네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는 나, 나 나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어.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그 어, 그 여자는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위어서 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기 위해서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야 자기가 어 자기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또라이 같은 거죠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 하면 이 사람이 사랑한다 느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바람을 피우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까지. 어, 아파해야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다 그랬잖아. 어,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라고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지 말고, 어, 그래서 다독거려주길 바라고 품어주길 바라는데, 그게 솔직히, 삐뚤어진 거지. 어 삐뚤어졌다라고 봐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라걸 갖다 느낀다는 거 한마디로 관종이다라는 거지. 그 어린애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말썽 피우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싶어서 말썽을 부리는 거는 건데 어렸을 때 말썽하고 다 커서야 말썽이 갔습니까. 이게 어, 파워가. 이제 지는 사랑을 확인하는 이게 사랑 확인하는 거야 사랑을 깨는 거지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어, 그냥 때려쳐라 너하고 뭘 다시 다시 뭔가를 갖다가 해보기에는 이미 이미 너 그냥 그냥 그녀 한테가나 어, 이러지 말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건데 난더 이상 너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 싫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랑의 방식이 다르지 달라서 달랐을 뿐이지. 응. 이 사람이 이런 이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괴롭다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괴롭고 와잘그 가만히 난 진짜 잘살잘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와 가지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어.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좋은 걸 어쩌 좋은 걸 어떡하냐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초딩 초딩한 거지 초딩, 초딩 사랑할 줄을 몰라요. 어제 이 사랑을 어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주변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갖다가 하면서 사는 사람 못 봤나? 아, 아무튼 답답하네. 음. 이 사람 사람이 사랑하는 형태도 참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음. 여러가지다 라고 봐 만약에 20대 분들이 봤을 때는요 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얻고 싶어서 초딩 같은 짓을 계속하고 앉아 있는거고 음 알짱 알짱 거리면서 없어지지도 않네 주변에서 어, 그런거예요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좋아하는건 맞아 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좋아하면 뭐 고무줄 끌고 아이스 케이크 하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들은 환장하겠지만, 응,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야이 미친 새끼야 막 이러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그게 자기 애정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괜히 어 밉게 말하고 밉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둘중 하나야 강한 부정은 뭐다? 어, 긍정이다. 어, 저기 막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그거 있잖아. 긍정도 긍정이지만, 응, 강한 부정도 긍정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는 뭔가 자기를 갖다 돌아봐달라는 어떠한 거기에 그 메시지가 숨겨있다라는 거예요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모든 케이스가 하나로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카드에서 대체적인 흐름은 그렇다. 물론 격가지들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리딩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암튼,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나의 반쪽이었던 너,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요, 어디 봅시다요. 여기는요, 어, 행동을 갖다가, 음, 행동을 갖다가 조금 거시기하게 해가지고 어,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요. 어, 후폭풍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뭔가 갖다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다. 제안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 그,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개 중에는 그, FW, 그거, B, 어. FW, 어, B, FWB 신청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개 중에는 이라 그래서, 개 중에는. 자, 어디 봅시다. 뭐 요즘에 그게 뭐, m z 세대 대세라고 하대. 그런 거, 저기, 막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저기 막 어이가 없어서 저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그러냐? 요즘에 그렇다네. 어, 보통 f w b 를 갖다가요. 두세 개씩 다 갖고 있대요. 하나도 아니야. 대박 아닙니까? 어, 저기 막 솔직히 나는 그고갖다가 이해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세대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추세가 그러면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 나 왕따 당하지. 어. 인정해주고 인정을 해줘야지. 어. 내가 싫으면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 그 뿐이지. 요즘에 추세가 그렇다는데 뭐 그거 갖다가 욕을 하면은요 나돌 맞어. 응. 아무튼 여기는 그걸 갖다가 어거 뭐냐만. 제안을 받았을 사람도 있겠다 싶어. <웃음> 뭐, 추세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음. 그, 이 사람은요, 타고난 바람둥이가 아니었겠나. 어, 타고난 바람둥이다라고 봐요. 누구한테도 깊은 마음을 주지 않는, 음.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용서를 구할까? 어, 여러분의 자비 용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자비를 권하는 거지. 어, 그렇다라고 봐요. 어, 타고난 바람둥이. 근데 이제 이제 그 바람 뭐 이렇게 피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은 그, 그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굳이 바람이라고 볼수 없지만. 그래도 여친, 남친 상태에 있으면은 적어도 한눈을 팔아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은 맞지. 음. 그, 그거 바람은 맞다라고 인정할 걸 인정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는 조금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어, 재미가 없다, 이제. 인제. 인제는 재미가 없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놀아 봤는데, 응. 어. 뭐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구설하고 응야 음. 세상에 이렇게 좁아 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좀 이렇게 나노 이렇게 노는 사람이 어디 나 하나겠어 나보다 더 난장판으로 노는 인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지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응 어. 그래서 이제는 움짝달싹도 못하겠어 음 이제 그 바람둥이라고 낙인이 이제 찍혀버렸나?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음. 아, 저기만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막 여러분한테 어쩌면은 용서를 좀 구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전히 이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다가 동의를 해줬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음. 그냥 다시 저, 어, 다시 좀 시작하는 거 옛날에 그냥 그 제대로 사귀어 보지도 못했는데 과거에 못했던 것들 끼매 다시 좀 하고 맛집도 좀 다니고 좀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아 근데 참 그렇다 아니 그뭐지 뭐, 생각은 지껄 하지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양해를 양 구했나요 우리 그러고 놀면 안될까 라고 응. 그런 그랬던 사람은 있을 것 같아. 근데 개, 대체적으로는 좀 받아줬을까? 어, 컵 나오는 거 보니까 받아줬을 확률도 높겠고 그 다음 카드가 중요한데 어디 봅시다 어떻게 나올런지. 어, 만약에 다음 카드가 긍정적인 게 나오면은 여기는 재회가 가능할지 싶다. 재뭐 완전히 뭐 사랑 사랑 이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원수로 지내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웃음> 야! <웃음> 뭐가 어쩌고 저쩌? 아,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뭘잘 듣고 자시고야. 너, 그 야, 너 진짜, 어디 가서 나랑 안다는 소리도 하지 마. 쪽팔려. 나,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저기, 만 니, 예, 니여친이었던게난 네, 네, 네 쪽팔려.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 진짜 너하고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터벅터벅 돌아서 가는 게 아닌가 싶네. 음 그런 것 같아. 진짜 이두 카드가 중요하다고. 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후기고 앉아 있네. 어디서 이 새끼가 진짜 있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속은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속은 상해 꼭이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왜내 왜내 연애는 꼭 이런 식으로 끝나냐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만 이렇지 않아. 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쇼인더 커플 쇼인더 부부들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도 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 부부들 봐봐 사랑합니까 물어봐봐 사랑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이러는 사람이 태반일걸 사랑해서 삽니까 그게 아니지. 물론 만날 때는 사랑했을 수 있어. 어, 뜨겁게 사랑해서 만났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이가 되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적당히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적당히들 사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 사랑 어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영화 속에서 나너 좋아하냐 뭐너 없이는 못 살고 어저 이제 뭐막 막 그렇게 뭐 밤낮을 뭐. 못, 못, 안 보면은 못 살고 막 이럴 것 같죠? 안 그래 현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속상할 만큼 여러분만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쇼윈도들이 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로망은 뭐다? 어 행복하게 행복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데렐라 백수구는 그니까 아직까지도 명작 동화로 남는 게 뭐야 어, 권선진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동화로 나오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쓸데없는 꿈을 심어주는 거야 현실은 이 지경인데 암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만 저기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 나중에 살다 보면 별 것도 아니야. 어, 그냥, 그, 이 사람, 그, 그, 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여기도 나왔잖아 용서해라 어지간하면 네가 나를 좀 받아줘 그러는 것 같아요 받아주고 그냥 우리 그냥 f w b나 하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서로한테 책임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세개다가 어, 서로 짝 나오면 가볍게 가볍게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너도 없고 나도 지금 없잖아. 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게 너무 너무 많잖아. 음, 응. 다른 연인들들은 못쳐았잖아 그거 하자는 거다라는 거죠. 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응. 바람 피는 거 아니잖아. 음, 응. 바람 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전에 못 해봤던 거못해뭐 여기저기 가보고 서로 데이트하고 또 혹시 아나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질지 사람 일은 노바 때 노예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아 미래를 이러다가 진정한 사랑이 될지 진정한 사랑도 왼수되는 거한 순간인데 왜왜 왜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란 법이 어딨어요? 이 사람은 그래야 너무 처음부터 너무 올가미를 갖다 울고 매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자라는 거지 서로한테 족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응, 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밥도 먹고 음. 저기 막 사랑도 나누고 그냥 일단은 그렇게 지내 보자라는 거지. 음, 못한 게 많지 않냐. 꼭 어떠한 울타리로 올가매야지만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소중해질 수도 있는 거아니겠습니까이 사람은 그런 거 거라는, 그런 거라는 거. 야 아직까지는 어떠한 너하고 내가 무언가를 약속하기까지는 뭔가 또 조성이 된게 없잖아. 아무것도 조성된 게 없는데 뭘 미리부터 그렇게 하냐라는 게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네가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매일 매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안 좋아. 수 있어요 어. 자기 생활에 침해받는 사랑 안 좋아할 수 있어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어. 그냥 데이트하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매, 뭐 매일같이 만나서 뭐하고 이런 거 싫고 자, 각자의 일잘 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걸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좀어 여러분들은 그런가? 내가 무슨 네 저게 악세사리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 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어, 어, 저기 뭐야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뭐야. 그럼 나는 뭐네 네가 필요할 때마다 뭐 책임만 지고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 인형이야? 네가 갖고 싶을 때만 갖고 놀다가 에, 에, 제, 내 팽개치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30대 40대 가면 가서 좀 생각은 달라져요. 그래 그러자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3, 0 40대 가면은요. 본인도 이제는 구속받는 게 싫거든. 책임 지는 사람이 싫거든. 응. 어. 그러니까 30대까지는 결혼 정년기기도안 그랬지만 4 0대서부터는안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나 30대는 이렇게 만나는 게 싫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제 40대, 50대는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음. 일단은 고려는 해볼,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더 기다리다 걸거라왜 그러는데요? 라면 좋아한다니까? 좋아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때를 보는 거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때를 보나요? 그런데 왜, 어, 그런데 왜 저기 막 여친, 남친하고 딱 이런 거,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걸왜안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싫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어, 자기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묶여가지고 스트레 구속받는 느낌은 싫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 같아. 만약에 그것만 오케이만 된다면 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관계? 아니면 반대 인가 그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건가 음. 암튼 둘중 하나야. 둘중 하나는 그러한 관계를 못 받아들인다. 왜? 한쪽은 소유하고 싶고, 한쪽은 자유롭고 싶고, 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의견이 조율은 안될 수는 있어요. 의견이 조율은 되지 않겠다. 왜 그러냐라면 바라는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의견이 계속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카드한테 물어볼다기 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나, 한 사람은 어떤 확실한 관계를 원하고 한 사람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이 관계가 과연 둘중 하나는 따라줘야지만 되는 거라는 라 거예요. 둘중한 사람이 노하다 보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둘다좀더 시간을 가져서 절충해 볼수 있으면 절충하는 게낫다라고 낫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 속에 내가 있나요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어, 예스 맞아 있을 확률이 높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사람은 구속받지 않는 선에서는 인연을 이어나고 싶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관계는 나는 싫다라는 거지. 아무튼.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 맞다라고 보면서 4번 카드 리딩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